이 m 오 n a n n o man i s t l your s t o r o a he a h o e t 가슴살 삶아 놓은 건데 제가 이거 응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다가 더 담아가서 이따가 먹을게요 이제 8시에요 학교에 왔는데, 비가 오네? 오더? 야, 여 나도 뭐, 그래서 a 래서이나나 56센트예요. 꽤 싸죠. 이거 일리로 요거트. 계란. 오트밀. 귤. 겨울엔 귤이죠. 한동안 귤을 못 먹었어요. 그냥 여기 사오지만 여기 앉아서 그걸다 먹어가지고 못 샀거든요. 밥 먹고 하나씩 먹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것도 좋다. 이거 한 주뱀만에 나왔길래 샀는데 너무 예쁘죠? 음. 오 세상 상큼하네. 쇼핑을 하고 싶을 때 창고를 뒤적을보라는 <웃음>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잊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얘는. 한국에서 갖고 온 거예요. 부모님 댁에서. 음. 웜 샴푸로 살짝. 왜냐면, <웃음> 너는 내 수준을 다빨기자니 해놨다가, 좀 있다가, 이렇게, 오시기야. 손으로 문대 빨면 될것 같아요. 8시 반 밖에 안 됐는데, 지금 너무 졸려요. 그래서. 빨리 운동을 하고 자는 게 어떨까?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고민되는 것이 책을 사려고 하는데요. 중년 이후 프랑스 동부의 알프스산맥에 위치한 시골 농촌마을로 옮겨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농사일과 글쓰기를 함께 했다. 너무 멋있는 사람이네. 농사일과 글쓰기를 함께 했다. 나도 나중에 꼭 저렇게 살아야지. 그녀는 그림과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두개다 읽을 건데 뭘 먼저 읽는 게더 좋을까? 도큐멘터리 먼저 이거 먼저 읽어야겠어요. <웃음> 신난다. 오케이. 케이. 레기 내일부터는 이 책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기 쓰고 그러고 자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6시 반에 일어나 봤는데 엄청나게 알찬 하루는 아니었거든요. 내일은 또더잘 지낼 수도 있고. 옛날엔 전기장판 없으면 잠을 못 잤는데. 그럼. 새벽이라서 이렇게 있긴 약간 추. 요거트도 초록색이 담겨요. 응, 응. 올겨울은 진짜 특히 눈이 많이 오는 것같아 제가 이렇게 데기해볼까요 <웃음> 초록색 팬케이크 <웃음> 해서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이 서랍이 어디갔지? 너한테 없어졌나? 없네? <웃음> <웃음> 호박이랑 계란이랑 이렇게 스크램블해서 생선이 같이 먹으면 좋을 것같 배고파.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1월 말이잖아요. 1월 초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공고도 하루에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아침에 명상과 요가와 간단하지만 다 하기에는 조금 정신이 없는 그런 습관들을 만들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좀더 탄탄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습관이라는 게 세상에 뭐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지만 이제 그거를 하루아침에 변하게 만드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개 중에 하나씩은 까먹어요 하루 종일 막 열심히 뭔가 딴걸 하다가 운동을 까먹기도 하고 지금 은떩 졸려가지고 아 씻고 자야겠다 했는데 오늘 운동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밤에 부랴부랴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루에 이렇게 해나가야 될 거를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너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금세 하루가 가서 어왜 이렇게 시간이 없지 저는 7시 지나면 좀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있고 싶은데 늦게까지 정신없이 지내거든요 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 그러면은 그냥 조금 더 일찍 일어나볼까 그래서 8시에 일어났었는데 이제 6시 반에 1시간 반 정도 땡겨서 일어나는 거죠 대신 잠을 진짜 잘 자려고 하거든요 저녁에 확실하게 운동을 한다던가 몸에 에너지를 빼주고 그래서 잠을 더잘수 있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물론 좀 힘들긴 합니다 일어날까 말까 이거를 속으로 한 10번 정도 생각을 하고 하 이러고 일어나요 우선 알람을 꺼야 돼서 아 일어난 김에 그냥 화장실 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나면 사실 생각을 해보면 뇌가 피곤한 건 아니고 몸도 피곤한 건 아니고 근데 눈이 좀 피곤하더라고요 요가할 때나 명상할 때 눈을 최대한 감고 몸을 움직이는 편이고요 처음에는 힘든데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그냥 내 몸이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을 열심히 보내고 제가 오늘 아침에 문득 왜 그랬을까? 몸무게를 쟀어요 몸무게를 재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새벽에 약간 정신없는 와중에 제가 그 졸린 마음을 보상받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건강하게 먹었고 운동도 계속했고 요가도 계속했기 때문에 살이 빠져있겠거니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금세 실망했죠.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살이 안 빠졌다. 고 이게 또그 숫자가 개입하다보면 왜 이거밖에 안되지? 하면서 내 자신을 몰아세우는게 있는데 아 그러면은 또 포기할 가능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웃음> 릴렉스 <웃음> 그럼 안될 것 같고 그 숫자 대신에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이번 주도 참잘 보낸 것 같고 저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되게 응원의 댓글? 힘이 드는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다른 분들도 혹시 저처럼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올린 영상이었고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지금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수련하는 거라고 보고 저는 쭉 이거를 갖고 나가 보려고요 모두 자신감이 넘치고 어깨도 항상 피고 다니고 고개도 딱 들고 사람의 눈을 이렇게 맞주볼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요 우리 <웃음> 네 그러면은 한주 동안 또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주에 독일 입시 미대입시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어찌나 말을 못하던지 그 영상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웃음> 다시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네, 입시에 대한 좀 조언이라던가 그런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감사하고요.